일본 서기에서 비롯된 이 조작 판타지 소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일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임진왜란 발발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왜곡된 역사를 근간으로 가여 드디어 일본이 선을 넘어 덤벼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본 서기 진국이가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도륙되었던 임진왜란과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임진왜란 때 조샌야로! 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조선으로 달려오던 그 일본군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우리가 1 0 0여년전 망한 조선인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임나일본부 같은 일본과 관련한 역사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멀리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내심 일본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카모토인지 모토바이인지 이런 조잡스러운 이름들만 들어도 하찮게 생각하고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도 이 부분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이걸 모르면 한국이 위태롭기 때문이죠. 모든 일본 역사를 알 필요도 없고 딱 이것만 알아도 바보들에게 이용당하는 바보가 되는 끔찍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가를 때리지 않습니다. 믿고 끝까지 봐주신다면 제게 주어진 잠깐의 시간만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이해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여러분을 반드시 올바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돌아다니며 보이는 사람들이 딱이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면 한국은 향후 500년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봐주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역사적 소양이 부족하여 머리가 과부한 느낌이 나시면 그냥 드라마처럼 가만히 재생되는 대로 두시고 눈만 화면에 고정해주세요. 신민사학자들이 역사를 왜곡할 때꼭 하는 말이 일본 정사에서 그런다. 다른 문헌에 다 나와있다 임나일본부설 말고 다른 여러가지 문헌에 다 나와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보여준 적은 없죠? 식민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모든 사설을 아울러 그것들의 상위하는 일본 문헌다운 일본 문헌을 제시한 적 있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일본 정사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자신들만 일본 서기를 정사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강조하기 위함인데 사실 일본 서기는 일본에서만 인정하는 정사이지 세계 학계에서 학술다운 학술에 인용되는 정사가 아닙니다. 더 웃기는 건 그런데도 여러분은 거기에 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그 지점이 그들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볼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민사학자들의 태도를 보며 아 뭔가 있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맹종하는 일본 서기가 실제로 어떤 성격의 책인지 최소한 그들이 믿는 신화들이 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속는 게 좋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속든 말든 결정하도록 합시다. 온갖 거짓말로 점철된 일본인들은 그 속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커다란 견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개국 신화를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마테라스라는 여성인물에 집중하며 봐주시면 뒤로 갈수록 매우 재밌어집니다. 태초에 세명의 신령들이 있었다. 그 신령들이 일곱 세대를 거쳐서 자손들을 낳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부를 낳았다.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을 만들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 부부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다리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더니 물과 섬을 만들고 거기서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 이들이 바로 일본의 창조신이자 일환가의 조상신이다. 그런데 불의 정령을 낳는 도중에 이자나미가 죽는다. 이자나기가 저승까지 가서 이자나미를 다시 데려오려 했으나 저승의 음식을 먹은 이자나미의 몸은 이미 부패해서 이승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다. 이자나기가 저승에 갔다와서 더러워진 자기의 몸을 씻었는데 그의 깨끗해진 몸에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여신 스키우미, 바다의 신 스사노오가 태어났다. 곧 저승을 지배하게 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다툼에 겁이 난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는 동굴로 도망쳐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린다. 태양의 여신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온 세상이 어두워져서 곤란해진 신들이 모여가지고 아마테라스를 동굴에서 나오게 할 방법을 의논하였으나 딱히 방법이 없었다. 이때 무시의 여신, 춤의 여신인 아메도우즈메가 동굴 앞에 모닥불을 피우고 땅에 보석들을 깔아놓고 그 보석들 위에 통을 뒤집어 올려서 단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거기에 올라가 옷을 한 겹씩 벗으면서 신령한 소리를 내며 신령한 춤을 추었는데 이를 보고 있던 신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호기심이 발동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소란스러운 이유를 물었다. 이때 신들은 너보다 더 이쁜 여자를 찾아서 기뻐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아마테라스는 동굴에서 걸어나와 반짝이는 보석들을 보고 있었다. 이때 힘의 신이 동굴의 입구를 다시 막아버렸다. 이로써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는 다시 세상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되었다. 드래곤볼 만화책 뺨치는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한 이유는 사만정벌설의 모태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테라스를 집중하며 봐달라고 당부드렸는데 왜냐면 일본인들이 이 아마테라스가 빙의된또 다른 여성이라는 진구황후 또는 신공황후라는 캐릭터를 창작해버리니까요. 참고서적인 정한론에서는 진구황후로 쓰기에 여기서는 그것을 존중하여 진구황후라고 하겠습니다. 이 일본 서기는 도저히 역사서로 취급될 수 없는 야사보다 하위하는 소설책으로 후대에도 많이 조작된 일본의 관찬사서입니다. 캐릭터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신화가 있는데 그 아마테라스가 빙의된 여성인 진구황후가 임신한 몸으로 우리 사만을 정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유괴만화책 뺨치는 일본 서기의 진구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꼭 보시고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 신은 구마소 정벌보다도 금은국인 신라를 쳐야 한다고 진구에게 신탁을 내렸지만 천황은 이를 의심해서 따르지 않았다 그뒤 다시 신탁을 황후에게 내려서 임신 중에 있는 아들이 그 나라 곧 신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천황이 죽게 되자 황후는 천황을 도요우라궁에 안치한 후 신탁을 받들어서 남장을 하고 한반도로 출병했다. 이 군대를 보자 신라왕이 말하기를 나는 동방에 신국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일본이라고 하며 또 거룩한 임금이 있어 천왕이라고 한다고 들었다. 그 나라의 신병이 틀림없으니 어찌 군사를 내어 대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먼저 항복했다. 황후는 짚고 있던 창을 신라 왕문에 세우고 후세의 표시로 삼았다. 그 소식을 들은 백제와 고구려도 스스로 항복해 사망은 이후 일본에 조공하기로 맹세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일본의 사만정벌설의 내용입니다. 정작 일본인들도 이런 허무 맹랑한 내용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학자들도 일본 서기는 창작된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역사학자 나우키는 일본의 허상과 실상에서 신공황후 이야기는 야마토 조정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공황후라는 가공의 모델로 창작된 가공의 설화라고 했고 고대사 영국가 이노우에는 조선사 입문에서 일본의 신라정복은 옛말같은 소리 그러니까 일본 제국시절 같은 소리 일본에서 여자가 원정군을 지휘한 예는 7세기 중엽에 제명여자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규수지역에 갔던 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만정벌설이 후대에개작이 되는데 이 삼한정벌설 원문 자체가 조작된 소설이기 때문에 전제부터 조작된 것이라 조작된 전제를 바탕으로 새로 개작된 판타지 역시 어떤 역사적 의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원시적 사회를 살고 있으며 한반도 남부 출신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이 대국 삼국들을 점령했다는 이 엉뚱하고 황당한 내용은 후대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발맞춰 또다시 개작되는데요. 고려의 몽고 항쟁기에 고려군과 몽골군의 일본 침공으로 일본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후속 부대들이 태풍으로 바다에 수장되었지만 이미 두려움과 적개심이 극대화된 일본인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두려움이 고려에 대한 멸시와 적개심으로 치환되었으며 그 멸시와 적개심을 가진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고려를 가장 바보로 보이게 할 것인가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더욱더 가열차게 포장하여 설정한 것이 임신한 일본 여성이 사만을 정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성이 아니에요. 임신한 여성이에요. 여성도 임신한 여성이 가서 천분의 1도 안되는 병력으로 마법을 써서 다 굴복시킨 하찮은 사만이라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진구왕후 판타지스토리 2를 창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중세의 교토의 신사에서 만들어진 하치만 구독군의 내용입니다. 아마트라스 오미카미가 진구 황해에게 빙의해서 사만 대군세의 내침이 가까워짐을 고했다. 48척의 선박을 만들고 수부역인 스미오시미오진의 조언으로 해저에 사는 아즈미노 이소라를 소환했다. 그리고, 조, 그리고 조류의 간만을 자유로이 조정하는 한주와 만주라는 두 개의 구슬을 샤가라 용왕에게 받았다. 출산이 임박한 진구 황후는 고우라 묘진의 손이 되는 방패를 소지한 후 대마에서 돌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넜다. 이 적은 10만 8천 척에 46만 9천 명의 군세인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다. 황후는 고우라 묘진을 사자로 삼아 개전을 구했다. 이를 접한 고려 국왕을 비롯한 대신과 백성은 여자의 몸으로 적국을 공격해왔다며 조롱했다. 이에 한 주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는 육지로 변하고 이국의 군대는 배에서 내려 일본선을 공격해왔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후는 만주를 던져 사만의 적은 망하라! 외었다. 이국의 왕과 신하는 앞으로 일본의 개가 되겠다 하고 일본과 수호에서 매년 연공을 바치기로 약속했다. 그러자 황후는 큰 바위 위에 화살로 신라국의 대왕은 일본의 개다! 라고 쓰고는 귀국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정리해드리자면 샤가라 용왕으로부터 한주와 만주라는 두개의 마법구슬을 받아왔대요 여기서 한주는 바다를 땅으로 만들어주는 마법구슬이고 만주는 땅을 다시 바다로 만들어주는 마법구슬입니다 적군에 비해 천 분의 일도 안되는 병력으로 가서 한주를 던져 바다를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군들이 내려서 달려올 때 만주를 던져서 다시 바다로 만들어서 수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샤가라 용왕과 한주와 만주라는 존재는 이 모든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창작된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서봤던 일본서기 진국이에서는 일본이 사만을 먼저 쳐들어가서 점령한 것으로 써놨고 여몽군의 침략 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스토리를 좀 바꿔가지고 고려 쪽에서 먼저 일본을 침략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려 국왕이 임신한 여자가 왔다고 조롱할 때그 고려라는 말은 이 이야기가 중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고려라는 이름을 따서 이야기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래 일본서기 진국에 쓰인 판타지는 그동안 그저 판타지로 여겨졌거나 후대에 개작되어 그냥 보는 사람들만 보는 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려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이 판타지 소설은 다시 개작되어 유포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봐요. 얼마 전에 쳐들어온 영웅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 판타지를 접한 일본인들의 멸시감과 복수심을 그 느낌을 이해하시겠어요? 임신한 여자에게도 대군들이 저버린 정도밖에 안 됐던 놈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해왔던 거야? 아주 하찮은 놈들이었던 거야?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하치만 구도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규슈의 또 다른 절에서 전해져내려오던 진구 황후 이국 퇴치연대기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진구황후 이국 퇴치연대기에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기인 태압군기으로에서는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대저 진구황후 그 신은 이국 퇴치 때 나가토 지방 후나산에서 목재를 벌채해 대선 48척을 만들었다. 이때 황후는 임신증후가 있었지만 복대를 두르고 갑옷을 입었다. 시기는 후한 헌재의 권한 5년에 해당한다. 10월 16일, 16일에 황후는 겨우 48척의 병선을 이끌고 고려국에 건너갔다. 이국의 대장군은 수만 척의 병선으로 불꽃을 쏘았고 황후가 감색구슬을 던져 간주가 되니까 이적은 배에서 내려 대항했다. 다시 만주를 던지니 해상은 원래대로 만주로 변해 칼을 들고 공격해 이적은 모두 타살되었다. 이로써 그 나라는 항복하고 금은보화를 실은 80척의 선박으로 매년 일본에 바치기로 맹세했다. 고려 왕도의 뜰에서 고려 왕은 일본의 개다! 라고 했다. 황후가 화를 당기려고 하자 신라, 백제, 고려는 석달 안에 항복을 정하고 12월 5일 황후는 귀국길에 올랐다. 12월 5일 직후진국에서 황제를 탄생하니 그가 바로 하치만 대보살이다. 일본 속에서 비롯된 이 조작 판타지 소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일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임진왜란 발발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왜곡된 역사를 근간으로 와여 드디어 일본이 선을 넘어 덤벼오기 시작합니다. 이 일본 서기 진국이가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도륙되었던 임진왜란과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을까요? 임진왜란 때 조센냐로 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조선으로 달려오던 그 일본군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임진왜란은 1952년 4월 13일에 발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주와의 천황과 진구황후에게 참배하며 진구황후 스토리의 재현을 다짐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침략한 일본군들은 왜곡된 진구황후 스토리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닌 다른 군인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규슈 사스마의 유력장군인 시마즈 요시이사의 전쟁일기인 정한론에는 일본 장수들이 나고야성에 집결할 때 진구왕후 사만을 퇴치하시니! 라고 외치면서 진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장수인 나베시마 나오시계의 전쟁일기인 고려일기에는 1592년 5월 28일 임진강에서 소선 30여 척으로 수백 척에 달하는 조선군을 이겼다. 진구왕후는 신라를 퇴치하기 위해 모든 신을 익히섬으로 불러들여 일본의 실력이 위세를 털치며 신라를 복속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요시노일기에는 일본은 신국이기 때문에 진구왕후는 여제의 몸으로 사만을 복속시켰다. 이후 고려와 요동에서부터 매년 일본의 관물을 바쳤다는데 이것은 고대부터 이어져오던 일이다. 라고 하며 일본석의 진국이를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소수가 가서 사만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일본이 종자가 특별한 천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임진우란의 주범 중한 명으로 꼽히는 가토 기요마사도 자기 전쟁 일기에 예로부터 진구왕후 오진천왕일에 사만에서 일본의 공조를 바쳤는데 지금은 이를 취하지 못했다. 기요마사가 선수를 쳐서 조선국왕을 잡아 일본에 조공시키고자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조속합의 모토치카의 고려 진지사에도 진구 황후 일의 이국 퇴치를 위한 시도는 희대의 어사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진왜란이란 그저 외구들이 그냥 달려온 게 아니고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가공된 역사서가 원심력이 되어 과거 사건의 재현, 당연한 고토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일어난 허무한 전쟁입니다. 역사가 현재 사임을 다시 한번 경계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환란이 지나간 후 17세기가 되면 다시 야마가 소코라는 학자로부터 일본 서기 진국이의 내용이 다시 대두됩니다. 전쟁으로 별로 손해본 것이 없는 일본이 조선에 사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조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나온 일입니다. 무릇 무용으로 사만을 평정하고 일본에 공물을 바치게 했으며 또 고려를 치고 그 왕성을 함락시켜서 일본부를 설치했다. 이와 같이 무위를 사해에 빚는 것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도 이어져 왔던 일이다. 왜곡된 일본 서기 진국이의 내용처럼 다시 옛날 그때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 사안은 일본의 속국으로 그 나라 국왕들이 모두 일본에 복속했다. 아라이 하쿠세기 진구의 원정이래. 조선이 복종하고 조공을 바쳐서 우리의 속국이었다는 사실은 역대 오랫동안 끊기지 않았는데 지금의 형세는 이와 다르다. 대세라고는 하지만 천년동안 속국이던 작은 오랑캐를 대등한 교린 상대국으로 보아 예를 취하는 것은 원래 바라지 않는 일이다. 나카이 지쿠잔 진무제가 처음으로 통일과업을 이루고 진구 황후가 사만을 신복하고 다이코가 조선을 토벌해 지금까지 일본에 복속시킨 일은 모두 무덕의 빛남이다 하야시 시에이 이런 사만 정벌설을 주장하는 것들이 모이고 모여 이제 다시 사만 정벌설을 기반으로 하여 정한론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세력의 정신적 지주인 요시다 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조에서 진구 황구가 사만을 정복하고 호조 도키문화가웅구를 섬멸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한 것은 모두 호거리 한 일이라 할수 있다. 또한 조선은 과거 일본의 신하로 복속했는데 최근 점점 거만해졌다. 우선 조선의 풍속과 종교 등을 자세히 파악해 그 나라를 다시 수복해야 한다. 조선을 독촉해 인질과 조공을 바치게 하고 북쪽으로는 안주를 취하며 남쪽으로는 대만과 필리핀 섬 등을 우리 손에 넣어 점차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내야 한다. 국력을 키워 뺏기 쉬운 조선이나 만주, 그리고 중국을 손에 넣고 교역으로 러시아의 이런 땅은 조선이나 만주로부터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성과 성심을 다해 천황을 받은 황은에 감복하며그 자세는 후세의 어떤 패자도 따를 수 없었다. 조선, 만주, 중국을 취하고 인도까지 침입하여 진구 황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지 못한 것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들이 그의 뜻을 착실하게 이행하기 시작했으니 그 수제자들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기도 다카요시,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모토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처형당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 다카요시는. 1800년대 후반에 요시다 쇼인의 정한이론을 바탕으로 다시 정한론을 전개해서 대두시킨 사람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일본서기 진국이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었고 기도 다카요시가 하는 말도 들어보면 철저하게 그 판타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조속히 천하가 가야할 방향을 정하고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그들의 무려를 묻고 만약 그들이 불복할 때는 죄를 알려 그 땅을 크게 공격하고 신주의 무위를 신장시키길 원한다 기도다카요시 여기서 기도다카요시가 말한 신주의 무위를 신장시키길 원한다라는 부분에서 일본 석의 미신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무대로 긴 사다하쿠보 역시 일본 석이 진국이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에 일본이 의리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조선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라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구 신화에 영향을 받은 도요토미 히데오시가 일으킨 방식의 임진왜란을 다시 재현하자고 주장하는 그의 말을 상세히 살펴보면 조선은 황국을 멸시하고 불순한 문자가 있어 황국에 치욕을 주고 있다. 주군이 치욕을 받으면 신화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반드시 조선을 정벌하지 않으면 천황의 위험이 서질 않는다. 군대를 통솔하여 조선을 침공하자. 공격거리의 원근을 유지하며 하루에 30개 대대가 총궐기에서 조선의 소굴을 유린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사다코쿠보 역시 일본 서기 진국기에 사만정벌서를 신봉하며 조선은 진국 오진천왕의 사만정벌 이래 우리의 복속국이다. 마땅히 우리나라는 상고의 역사에 비추어 우리 중흥세력으로 조선의 무리를 쳐서 우리의 판도로 되돌려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서기의 진국기는 일본인들의 지배적인 관념으로 있었던 것이며 그 신화에 영향을 받은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대동아 공연권을 충실히 이행한 것은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나 기도 다카요시 같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요시다 쇼인 같은 침략사상이 유행하던 시기를 실학의 시대라고 미화하고 한국 사람들은 요시다 쇼인을 단순히 정한론을 체계화한 사람이라고 하며 모든 정한론이 요시다 쇼인에게서부터 파생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일본 서기 진구기에 사만정벌설에서부터 생겨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발행된 진구황후가 들어간 지폐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이 이제 훤히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나간 일들이 현재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 우익들이 그 노선을 걷고 있으며 오늘의 일본 내의 혐한과 한국 식민사학자들을 앞세운 준동이 일본 우익의 정한론을 앞세운 혐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혐한 정책과 일본 자국 내의 역사 왜곡 정책이 여전히 일본 서기 진국이 삼만 정벌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학이며 현재사라고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봐도 정찰 없는 전투는 있을 수 없듯이 일본인들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를 과거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예측을 못하는데 대처는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한국인들은 만원짜리 지폐에 민생을 보살핀 세종대왕을 모시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는 만원짜리 지폐가 가장 대중적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대중적인 지폐인 만엔짜리 화폐에는 어떤 인물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조선 침략 사상의 큰 인물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실학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의 실학이라면 침략사상이 일본인들에겐 실학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침략사상의 큰 인물인 후쿠자와 유키치는 어떤 말들을 하였을까요? 조선을 향한 일본의 강경모드는 무조건 무를 천시했던 조선의 약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선이 강했다면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스승과도 같았던 조선도 오늘날 문명화가 진행중인 일본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다. 일본과 조선을 비교할 때 일본은 강대하고 조선은 약수하다. 일본은 이미 문명에 진입했고 조선은 아직 미개하다. 조선이 미개함으로 이를 유인하고 이끌어야 한다. 인민은 정말로 완고하고 고리타분함으로 이를 깨우치고 끝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진보를 도와야 한다. 인민의 생명과 재산도 독립국가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오히려 망하는 것이 인민을 구제하는 길이다. 1888년 4월, 영국의 거문도 점령 후요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이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기용 저자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지 정안론의 뿌리는 진구황후의 사만정벌설이며 이것을 확고한 사상으로 만든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다. 그리고 후쿠자와 유기치가 체계화한 타라론은 문명론을 명분으로 한 대아시아 침략사상이다. 이두 개의 근대 침략사상이 천왕국체론을 뒷받침하면서 융합되어 일본 제국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저지른 모든 전쟁을 정당화하는 사상적인 기둥 역할을 했다. 이기용님의 이정한론이 이 책은 매우 얇지만 군더더기 없이 본질만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으므로 여러분께 매우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우리의 진짜 역사를 부정하는 주요한 이유가 신화 같은 게 써있는데 어떻게 믿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면서도 일본 서기를 신봉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에 테러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약속대로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나는 전혀 몰렸다 라는 식의 행동을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0 0여년 전에도 망한 조선의 국민들은 정보도 없고 응집력도 없어서 세상을 바로잡기 어려웠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과거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진구왕후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약탈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식민사학자들을 이용하여 역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만은 역사는 침략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국 식민사학자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사선은 신화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못 믿고 일본의 정사에는 이렇게 저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알기 싫다고 하여 고의로 외면하거나 모종이었던 부지 불식간에 외면하거나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은 변해야 온당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의 행동을 보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대번에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책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의 그 일대일을 이문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친일 사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다른,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요 문제는 학문적장님이니까 의원님. 요거는 조금 전문가. 이게 가르마가 타진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맞죠? 지금 토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이런 역사학자들이 이런 분들이 보면 자신의 주장에는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주장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지. 어 글쎄 의원님 그런데 그 당시 사료라는 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자신들이 주장할 근거는 다르게 문화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 않요 그래서 의원님늘 워낙 전문적 명령이라서 제가 조금 함부로 손님께서 숨겨달라는 뜻입니다. 예문화재청이저도 아, 기왕에 유네스코 등재라는 이런 역사적 과업을 하려면 가능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성실히 찾아보라. 왜곡된 일본 서기에 근거하여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가야사를 왜곡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일본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여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양쪽 다 어느 쪽이든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죠. 지금 한류라면서 여러분 국뽕 영상이나 열심히인데 외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중국인과 일본인의 하위 개념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식민지 전통의 잡종처럼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잡아서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뒤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한국의 손으로 역사왜곡을아무리해주려는 작업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적어도 애국이니 뭐애미이니 그런 말들을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은 식민지를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외람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역사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고구려 역사나 어지게 이긴 이순신 이야기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본것또 보고 배운 것또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상대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가야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솔직하고 제대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철갑 기마대를 보유하고 있던 가야사도 나름대로 찬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사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이 가야사를 올바르게 재정립하여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입니다. 일본 서기가 자료가 부족한 가야사를 정립하는데 큰 비중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판타지에만 100% 의존해서 우리 역사를 정립할 문제는 아니죠 없으니까 일본 서기 판타지 책이라도 인용하고 기정사실로 쓰자? 그건 할수 없을 행동이고 일단 그 판타지 책은 우선 제외 대상인 겁니다 왜?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책이 예? 책이 만화책 드래곤볼만 있으면 인류 역사를 드래곤볼처럼 써야 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미 나온 많은 유적과 유물들 그리고 다른 사서들에서 합리적인 도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하는 역사연구인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정치인이 안 맞는 것만으로 분열하지 말고 맞는 것을 보고 뭉치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완용이랑은 안 맞는 것만 있을 것 같아요? 그도 사람인데 같이 지내다 보면 맞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맞는 부분만 보고 그와 함께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이완용을 절대로 옹호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가 못하고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이건 뭉개고 갈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하고 재발 방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 정부가 못한다고 해서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촛불 정권이 단 5년 만에 교체된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게 놀라워요?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보다 혁명정부를 어떻게 5년만에 넘겨준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미스터리에요 이게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보다 훨씬 더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해선 안되는 일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다시는 저런 사람들을 좌시하지 맙시다 사람이 좋고 잘 처웃고 그리고 뒤로 날아 팔고 그 따위 정치인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를 과장해서 설명했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